오늘 저희 새로운 드라마, 진검승부의 포스터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저의 해커 역할을 또한번한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컴퓨터를 못하고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. 10월 5일 KBS 저희 진검승고 드라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엄청 더운데 앞으로도 더울 거고 그 전에도 더웠거든요.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